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들 이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이 오직 여기, 여기에서 여기 오직 아버지의 이름만 증거하고 아버지의 이름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의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이 아들이 조금이라도 보태거나 빼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이 아들의 삶에서 행하신 그 모든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어,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고또이 자리에 세우신 우리 공덕 교회 단임 목사님과 또 우리 김현주 목사님 청년부 김수동 목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권사님 집사님 또 청년부 친구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보고 있을 청년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고 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저는 세상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요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이세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혹시 생각이 나실까요? 지금 제가 나누게 될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혹은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제가 나누는 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아, 이 친구는 이런 사람이겠구나, 이런 부류에 속한 사람이겠구나 라는 것을 한번 맞춰보시거나 또.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부 친구들 음, 여러분들께 도전이 되고 또 여러분들께 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는 그러한 저희 나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 어,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누군가로부터 받았던 어떤 사랑들 그러한 사랑들이 갖고 그러한 사랑들을 함께 에, 받았고 서로 나누었던 그런 아름다운 기억들이 추억들이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음, 아빠로부터 받았을 수도 있고 엄마로부터 받았을 수도 있죠 또는 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서 받았을 수도 있고 다른 분들로부터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어, 특별히 아버지와 저희 아빠와 어, 함께 했던 시간들 아버지가 저를 사랑해 주었던 순간들이 있는데요 음, 이미 오래전 이야기라 좀 약간 식상할 수도 있는데 어, 97년, 1997년, 27년 전이죠 굉장히 오래됐죠, 26년 전 어, 북에 있을 때 제가 12살, 11살 이때였어요 어,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셔서 알겠지만 어, 권한의 행군의 시기라고 해서 그때 북에는 먹을 것이 정말 없었어요 어, 어느 정도였냐면 밖에 나가서 그 들판에 있는 풀들도 어, 서로 경쟁하면서 뜯어가서 먹을 때였어요 지금 청년부 친구들은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다른 친구들한테 나눴을 때 친구들이 아니 쌀이 없으면 라면을 먹으면 되지 뭘 풀을 먹냐 이렇게 이야기했던 친구도 있어요 제가 배우기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라면이 처음 출시됐을 때는 굉장히 비쌌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라면을 사 먹으려면 굉장히 비쌌고, 어, 짜장면이 처음 나왔을 때도 그것도 외식의 하나의 음식으로서 굉장히 비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도 북한에 라면 같은 것들이 있어요. 있지만 굉장히 비쌉니다. 사 먹으려면 일반 사람들이 사 먹으려면 굉장히 비싸요. 뭐 초코파이 비싸게 팔린다 이런 얘기들이 있죠. 저희 집에서 97년, 아, 96년, 95년 이때 먹을 것이 정말 없어서 어, 어느 날 아빠가 저와 제 여동생을 데리고 손잡고 들, 들판으로 나갔어요 어, 들판으로 나가서 이제 먹을 수 있는 풀들을 뜯었어요 그때 제가 아버지한테서 듣기로는 그풀 이름이 백도라지라고 들었어요 뿌리가 도라지처럼 깊고 어, 네. 이제 그 뿌리를 하나를 캐면 제법 먹을 만한 양이 있던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희 아버지는 성인이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필요한 에너지 칼로리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뿌리 한 뿌리 한 뿌리를 캐서 저와 여동생에게 흙을 털어서 먹으라고 주건했습니다. 또한 번은 어, 그 마을 가운데에 과수원이 있어요. 북한에는 그 과수원이 이, 정부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먹을 것이 없었던 저희 일반 백성들은 특히 저, 저 또래 어린 아이들은 그 과수원에 들어가서 과일을 훔치곤 했어요 아빠랑 저랑 같이 풀, 뜯어, 풀 뜯으러 가다가 그 과수원을 지나다가 어린 아이였던 제가 서서 들어, 들락날락 어들할수 있는 크기의 그 다른 사람들이 훔쳤던 그런 구멍이 있었어요 구멍이라 하기엔 너무 크죠 거기에서 들어가서 제가 사과를 훔쳤어요 그래서 사과를 딱 훔치고 딱 돌아서서 뛰어나오는데 저희 아버지가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빨리 나오라고 제가 그 담장 그 구멍에서 한 발짝 벗어났을 때 거의 저희 뒷덜미를 잡힐 뻔한 순간이었지만 제가 사과를 몇알 훔쳐가지고 나와가지고 아빠랑 같이 나누어 먹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희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음, 잘했다고 칭찬을 하셨어요 어,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나쁜 것을 가르쳐주거나 또는 용납하면서 잘했다고 할수 있겠어요 어, 그 시대가 그랬던 거죠 참... 음, 한편으로는 웃으면서도 슬픈 이야기이고요 또 저희 아버지랑 어, 두만강을 건넜어요 어, 두만강을 건너서 어, 제가 그때 당시 129cm였는데 제 허리에 오는 물을 아버지랑 같이 손잡고 걸었어요. 건넜어요 뒤에서는 군인들이 지켜줘요 왜냐하면 저희 아빠가 뇌물을 줬기, 줬기 때문에 그러면 은 저희들은 무사히 왔다 갔다 할수 있어요 저희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렇게 아빠 손에 이끌려서 몸이 젖은 채로 강을 건너서 저희 중국에 있는 친척집을 향해서 걸어가야 돼요 몇 시간을 그때 당시에는 비포장 도로였기 때문에 그 길을 가다가 걷다가 그 달빛이 환한 밤을 같이 걷다가 저 멀리에서 차가 오는 불빛이 보이면 그길 옆에 들어가서 숨어야 돼요 왜냐하면 잡히면 북송이 되니까 그렇게 아빠랑 걷던 기억 손잡고 걸었던 기억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참으로 어, 소중한 추억이고 음,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을 느꼈고 제가 간직하고 있는 어, 순간들이죠 여러분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밖으로 다니지 못하고 또 여행도 갈수 없는 상황인데 여러분들 여행을 하면 되게 연상되는 것들이 즐겁고 쉬고 또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예쁜 사진 찍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뭐 신혼여행 갔을 때나 다른 친구들이랑 여행 갔을 때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기 어렵죠. 근데 저는 특별한 여행을 했던 적이 있어요. 2003년 3월 초에 길을 떠났어요. 떠나서 한국으로 오는 길을 떠났습니다. 어, 연변 조선족 자치주라는 연길, 중국 연기를 길림성에 있는 두만강 옆에 있어요. 거기서부터 어, 베이징까지 기차를 타고 갑니다. 그리고 베이징에서 어, 그 내몽고의 중국령 내몽고에 있는 그 국경 지역 도시로 갑니다 기차를 타고 다시 그리고 그 도시에서부터 그 네몽골과 몽골 국경 사이 사막을 걸어가야 돼요 그 국경을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서 이제 울란바토로 몽골의 수도로 가서 수도에서 몽골에서 인천으로 비행기 타고 오는 길인 거예요 제가 어, 필요할 것 필요할까 싶어서 이렇게 검사를 그 구글러스에서 찍어가지고 직선거리로 재봤어요. 그 길이가 4,300km 였습니다. 그런데 어, 기차를 타고 뭐 이렇게 다녔기 때문에 비행기 타고 다녔기 때문에 굉장히 쉬울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연길에서부터 베이징까지 베이징에서 그 몽골, 내 몽골 국경까지 가는 길이 기차를 타가지만 중간중간에 신분증 검사를 해요. 그리고 말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신분증 검사할까봐 두렵고 말을 시킬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도 따로따로 따로 앉아가지고 저희들이 13명인가 12명인가 같이 출발을 했는데 어, 긴장한 그 짜릿짜릿한 쫄깃쫄깃한 그 마음으로 여행을 하는 거예요. 재밌겠죠? 스릴이 있겠죠? 아... 어,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몽골, 내몽골 국경에 가서 사막을 건너야 되는데 그 브로커가 저희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여기서부터 무조건 직진을 해라 그러면 은 국경을 통과할 거다 그런데 그 국경을 다 통과했다라는 그 증표 그그 그 안심할 수 있는 그 증거가 뭐냐면 직진을 하면 일곱 개의 철조망을 건너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철조망을 국경을 지나가려면 일곱 개를 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그 국경 철조망의 사이가 짧은 거는 몇십 미터 넓은 거는 몇백 미터가 돼요 거기를 넘는 겁니다 제일 가운데 있는 거는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열두 명 저희 팀이 떠났습니다 길을 무조건 직진 걸었어요 가방에 옷과 뭐 본인들이 챙겨갈 수 있는 걸다 챙겼어요 그리고 내려 기차역에서 내려서 직진하라는 대로 걸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기억이 최소한 5시간을 사막을 걸었어요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이 있지만 음, 결국에는 가다가 가다가 지쳐가지고 다 버렸어요 짐을 다 그리고 물만 안고 걸었어요. 물은 마셔야 되니까. 그리고 3월이라서 거기 굉장히 추웠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차인표 씨가 영화 찍었던 크로싱이라는 영화를 보셨으면 아실 수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은그 어린 아들이 혼자서 길을 가다가 방향을 잃어가지고 같은 자리를 계속 돌아요. 그러다가 쪼그리고 피곤해서 쪼그리고 자다가 결국 죽게 되죠. 그래서 그 브로커가 저희한테 했던 말이 무조건 직진을 해라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직진을 한다고 라 생각하고 가지만 그게 꼭 직진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했던 거는 무조건 북극성만 보고 걸었어요 그래도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걸었는데 어 굉장히 추웠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핸드폰도 없어요 나침판도 없어요 그냥 물만 안고 걷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철저망 여섯 개를 넘었는데 그 하나가 계속 걸어도 걸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왜안 나오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 그 저희 팀 안에서 네 분이 일어났어요. 서로 다투기 시작했어요. 아몇 명은 이쪽으로 가자. 몇 명은 이쪽으로 가자. 어쨌든. 그러면 은 그때가 저에게는 제일 어려웠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어, 물론 추웠고 물론 긴장감과 두려움 가운데서 그 스릴 넘치는 여행을 했지만 그 시간이 저에게 힘들었던 시간이 아니고 육체적으로는 제가 북성당에서 감옥에 갔을 때 북한에 가서 감옥에 1년 동안 있을 때 그때가 가장 힘들었지만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2004년 4월에 입국을 해서 제가 07학번으로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어, 여러분들에게는 대학교 하면 은 지금도, 지금은 이제 2020년부터는 약간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못 가고 온라인으로 수업해야 되고 이러니까 재미없지만 그 전까지 대학생활 하면 은 여러분들에게는 낭만의 캠퍼스, 그죠?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귀고 왜냐하면 이미 그 전에 공부를 다 했으니까 그렇죠? 고3까지 공부 다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낭만의 캠퍼스인 대학교 생활이 저는 제일 힘들었어요 뭐가 제일 힘들었냐 저는 여러분들이 다와 이제 공부를 고3까지 다 공부하고 대학교에 와가지고 즐겁게 노는 그 문화가 저에게는 익숙하지 않았어요. 저는 너무 낯설었어요. 어... 초중고를 초중고 검정고시를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나름 괜찮은 성적으로 패스를 해서 아 나는 그나마 좀 똑똑한 친구다, 굉장히 스마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학교를 갔어요. 갔는데. 친구들이 다 무한도전 얘기하고 다 1박 2일 얘기하고 걸그룹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문화가 없었어요 저에게는 제가 경험하지 못한 문화였어요 대한학교 기숙사에서 살면서 공부했지만 초중고 검정고시로 공부했지만 그게 저한테는 그렇게 와 왔... 저의 그, 그 문화는 저는 접해보지 못했던 문화였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본의 아니게 그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아싸가 됐어요. 아싸 맞죠? 그친구들 저를 왕가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됐던 거죠. 그 친구들이 저에게 이제 같은 동기이고 또 오빠하고 제가 두살 많게 입학을 했기 때문에 오빠하고 형이고 이래서 저에게 이제 편하게 이야기를 해온단 말이에요 말 건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 되게 긴장하고 있어서 뭐라고 뭐라고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 반응을 했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그 반응이 되게 웃긴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 기대하지 않았던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계속 웃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마음의 상처가 됐어요 아 내가 비웃음을 당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자신감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 자아가 낮아지기 시작했어요 이 자아가 좌절 가운데로 빠지기 시작했어요 소극적이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어떻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혼자 다니기 시작했어요 어울리지를 못했어요 또 문제는 뭐냐 어, 나름 스마트하다고 생각해서 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입문을 해서 공부를 하는데 검정고시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 검정고시 보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제가 경험 저도 해봤잖아요 검정고시 공부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공부가 아니었어요 그냥 그거는 상식 상식 일반 상식 그죠? 근데 그거를 공부하고 아, 나는 나름 스마트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대학교를 가니까 시험을 보는데 A4 용지 하나에 질문 한 줄이 짝 있고 다 주관식이에요 그걸 내가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강의하는 내용이 강의하는 내용을 제가 이해를 하거나 그거를 정확하게 메모를 하고 정확하게 그거를 정리가 됐으면 괜찮았을 텐데 강의를 듣는 동안 강의해서 하는 내용 그 말씀 교수님의 그 강의도 제게 들어오지 않았어요 대체 이게 뭔 말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기는 어디고? 내가 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지? 끊임없이 제 마음 가운데서 끊임없이 갈등하기 시작했어요 제 자신에게 그러면서 그 과정이 반복되는 동안 저는 한없이 한없이 좌절 가운데 바닥으로 저는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를 다니면서 지금은 그때도 어 혼자 밥 먹는 친구들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닐 때는 혼자서 밥 먹는 게 그렇게 창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제가 낮아지는 존재처럼 느껴지기는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혼자서 밥 먹는 시간이 너무 힘들었어요 다들 친구들끼리 같이 가서 밥 먹는데 저만 혼자 밥 먹고 또 그것이 나중에 힘들어서 점심시간을 피해서 갔어요. 한 1시 반, 2시. 이때 가서 밥을 먹어요. 그러면 그때 가면 다 혼자 밥 먹는 친구들이 와서 먹어요. 나중에는 그것도 못했어요. 그것도 하기 힘들어서 아예 점심 먹으러 안 갔어요. 안 가고 그냥 물로만 뭐, 채웠어요. 배를. 그렇게 저는 대학교 생활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계속 땅만 보면서 걸었어요 제가 땅만 보면서 제가 걸으면서 제 스스로 했던 말이 뭐냐면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나, 나라는 존재 내가 이렇게까지 이런 인간이었나?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밖에 못하는 사람인가?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되새기면서 어 저에게는 좌절과 절망의 캠퍼스 생활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제가 대학교를 졸업은 했습니다만 다른 이유도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따지면 제가 대학교를 몇년 만에 졸업했을까요? 12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게는 어... 제게 당면한, 제게 당면한 과제는 뭐였냐면 수업을 이해하는 게 먼저였어요. 그런데 자존심이 있어서 또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는 못하고 그러면서 계속 혼자 다녔는데 그 문제, 저 자신의 그 나약함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문제를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지금 청년들은 스펙을 쌓는다고 열심히 공부를 하잖아요 뭐 컴퓨터 자격증부터 시작해서 한국사, 뭐 영어 다 따잖아요 대학교 다니면서 심지어 전공도 복수 전공으로 두개세 개를 해요 근데 저는 정외과 하나 하는, 것만, 하나 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스펙이라는 거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였어요 제가 대학교를 다니면서 여러 전단지들을 많이 보고 했지만 이거는 저에게는 다른 세상이었어요 제가 그만큼 여유가 없었고 그럴 능력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정말 놀랐던 거는 정말 전국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친구들 열 손가락 안에 꼽히는 친구들이 공부를 그렇게 잘해서 대학교에 들어왔는데 대학교에서도 한 초반에 조금 놀다가 그 다음부터는 미친듯이 공부하는데 처음에는 제가 대학교 1학년, 2학년 들어갔을 때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이 되면 이제 도서관에 자리가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한 3학년 되니까 2학년 좀 되고 3학년 되니까 그때부터는 시험기간이 아닌데도 도서관에 사람들이 꽉꽉 차있는 거예요 친구들이 제가 어느 날 책을 반납하러 도서관에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충격받았어요 아이 친구들이 이렇게 열심히 젊었을 때그 고등학교까지 열심히 공부했는데 한국에 와서, 아 대학교에 와서 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거야 나는 절대로 이 친구들을 따라갈 수가 없겠구나 내가 이 친구들과 경쟁한다는 거는 말 자체가 안 되는 거구나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뭘 잘할 수 있는가? 나는 뭘할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었어요. 뭐, 여러분, 그 친구들 보면은, 어, 어학 연수를 위해서 교환학생 프로그램도 많이 참가하고 본인이 알아서 다 하는데 본인이 알아서 제가 알아서 할수 있는 거는 없었어요. 신경 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대한학교에서 제가 다녔던 대한학교에서 어, 저희 탈북민 친구들을 미국에 있는 그 예수전도 아, YWAM이라는 국제 예수전도단이죠. 그 지부가 텍사스에 하나가 있는데 그쪽으로 이제 협약을 맺고 몇 명을 이제 훈련 보내는 거예요. DTS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가서라도 이제 영어를 배우게 하려고 또는 또 예수님을 더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죠 어 그런데 어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제가 선생님 그분이랑 친했어요 그분과 오래 그분이 그 독신일 때 저도 같이 살기도 했었고 어 친했던 선생님인데 그분도 어 예레만 내가 미국에 보내줄게 너 꼭 가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었고 개인적으로 저도 그 선생님이 보내준다고 했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그렇게 가는 줄 알고 믿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만은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제가 생각했을 때 탈북민들에게 세터민에게 미국을 갈수 있는 기회라는 건 엄청난 거였어요 서로 경쟁해서 가고 싶어하는 그런 기회인 거죠 우리 남쪽에 있는 친구들도 미국의 여학연수를 갈수 있다고 하면 재정적으로 여, 뭐 서포트가 된다면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거지 않겠어요? 저도 당연히 그렇게 가기를 원했고 기대하고 있었고 그런데 어, 결론적으로 제가 못 갔어요 긴 스토리지만 어, 제가 그때 느꼈던 감정은 뭐냐면 배신감 아 내가 선생님과 친했고 또그거를그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그 선생님 그분들에게 저에 대해서 저의 계획과 저의 마음의 생각들과 뭐이 모든 것들을 다 나눴어요 그분이 저한테 물어봤으니까 너는 어떻게 살고 싶니? 너는 앞으로의 꿈이 뭐야? 이런 것들을 물어봤으니까 저는 허심탄회하게 다 이야기를 했어요 가는 줄 알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못 갔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에 대한 배신감, 또 다른 친구에 대한 배신감 이런 것들 때문에 안 그래도 대학교 생활이 너무 어렵고 우울한데 일이 겹친 거죠. 그래서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휴학을 해버렸어요. 휴학을 하고 어, 선생님들은 말렸지만 어, 제가 고집을 피워서 휴학을 하고 지인분의 소개로 열방대학교를 갔습니다 2010년에 2010년에 DTS를 갔는데요 그 전까지 저는 음, 교회는 다녔어요 그리고 저는 중국에서 원년 동안 살았지만 13살부터 18살 정도까지 제가 북송될 때까지 중국에서 어느 정도 살면서 1년 반 정도를 선교사님들이 탈북민 학생들을 양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같이 기숙하면서 거기에서 1년 반 동안 성교, 성경 공부를 하고 양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배웠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 지식적으로는 배웠지만 교회는 한국에서도 계속 다녔지만 이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와닿지는 않았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결정적으로 d t s 가게 된 동기가 삶이 너무 힘들었어요 대학교 생활도 너무 어려웠고 음, 그 대한학교 선생님들과의 문제도 있었고 감정적으로 제 자신이 너무 힘들었어요 버틸 용기도 없었고 자신도 없었어요 그때 추천해준 열방대학교를 갔는데 제가 가서 하나님한테 가장 처음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내가 대체 하나님, 내가 대체 뭘 잘못했는지 하나님한테 당당하게 따졌어요왜냐면 저는 선생님들에게 물론 학업과 대, 그 대학교 생활이 어려웠지만 가장 큰 거는 제가 믿고 의지했던 선생님들한테서 배신당했다는 그 배신감이 가장 컸기 때문에 제가 뭘 잘못했는지 하나님한테 따진 거예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잘못한 거 없었어요 선생님들이 저를 배신한 거지 나는 정직함과 솔직함과 모든 것으로 선생님들에게 대했는데 선생님들이 저를 안 믿어준 거였어요 저를 그렇게 하나님한테 따졌을 때 정말 울고불고 하나님한테 엄청 따졌어요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났는데, 어느 날제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중에 내가 너를 안다 라는 그 마음의 음성이 이렇게 들렸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제가 그, 지, 그때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 평안함이 제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울분과 그 분노가 싹 사그라드는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 경험해 봤어요. 그래서 약간 기분이 좋은 상황 기분이 좋았어요, 약간. 그래서 계속 그 훈련에 참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희는 이제 아침마다 요한복음을 묵상을 했는데 다다 같이 요한복음 8장을 묵상할 때그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53절인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다 근데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질문을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예수님께 합니다 제가 그, 그 말씀을 딱 읽는데 저는 이게 제가 했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이거는 성령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질문을 할수 있는 그런 지적인 능력과 어떤 그 마음의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여러분들, 그 청년부 친구들은 어렸을 적부터 계속 공부를 하고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음, 이 뇌가 이 이성이 잘 발달이 됐다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저는 어렸을 적부터 교육을 잘못 받았기 때문에 이 뇌, 이게 이성이 잘 발달이 안 됐어요. 그거를 제가 하나님한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한테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러면 하나님, 만약 다른 사람들이 저에, 저에게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문, 물으면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그런 질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할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저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사랑받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중국에서 성교사님들이랑 성경 공부를 1년 반 동안 했잖아요 하나님한테는 모든 자녀들이 다 사랑받 사랑하는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영혼들이 다 사랑받는 자녀들인 거죠. 그렇죠? 논리적으로. 아, 네. 아, 그런데 하나님 그거를 모든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그 말씀을 저한테 그렇게 하시면 제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건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 가능한데, 그거, 그게 나한테 그렇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라고 제가 다시 반문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이 없었어요. 아무 어떤 그런,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아, 뭐, 그냥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죠. 근데, 3월달에 제가 DTS를 받고 있었는데, 3월달에 제주도가 추워요. 그래서 이렇게 창가 옆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하고 있었는데 그 햇빛이 너무 따뜻한 거예요 햇빛이 너무 따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따뜻함을 느끼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순간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어떻게 보면 이 태양이라는 거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는 기상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어도 이 태양은 항상 있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게 나한테 늘 항상 있었던 것이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서 아참 괜찮은 깨달음이다 라고 스스로 이제 칭찬을 하면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냥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며칠이 지나서 이제 아침에 다 같이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순간 제 머릿속에 제가 태어나서부터 그때 당시까지 살면서 사랑받았던 순간들 가족들로부터, 친척들로부터 사랑받았던 순간들을 그 상황 상황들을 사진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은 이렇게 몇 개, 또몇 개, 몇개 이렇게. 처음엔 몰랐어요. 그냥 그렇지. 내가 어릴 적에 그랬지. 이렇게 하다 나중에 어느 날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마 내가 나한테 네가 어떻게 사랑받았는지 물어봤잖아 그런데 네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북한에서 살 때는 이렇게 이렇게 가족들로부터 사랑받았고 중국에서 살 때는 이렇게 이렇게 사랑받았어 그러면서 그 상황들을 그 사진들을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제가 거기서 그그 그 말씀을 하는 것을 딱 깨달았을 때 주변에 한40스텝들까지 하면 한 50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 좁은 공간에 그냥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그냥 울었어요 그냥 제가 할수 있는 게 우는 것밖에 할수 없었어요 그냥 그 감사해서 울었고 너무 고마워서 울었고 어, 그 하나하나 상황들이 제가 경험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지만 전혀 개의치 않고 계속 울었어요. 계속 울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렇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제가 나중에 그 시간을 보내고 나서 그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라는 거를 깨닫는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그 베이스에서의 생활이 너무 즐거웠어요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는 비교를 하면 그냥 흐린 날씨 흑백 세계였다면 그 순간부터 제가 나갔을 때본 세상은 너무 컬러풀하고 너무 아름다운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그 앞, 아스팔트 길 옆에 잡초들이 나잖아요 민들레 풀들이 나오고 그풀 하나하나가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하나님한테 하나님 너무 예뻐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냥 기뻐요 그냥 기뻐요 제가 뭐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기뻤어요 계속 그때부터 계속 웃으면서 다녔어요 웃으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결정적인 게 뭐냐면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저희 아버지한테서 늘 들었던 잔소리 여러분들도 청년부 친구들도 부모님한테서 잔소리 들으시죠? 뭐안 들으실 수도 있지만 보통 많이 들을 거예요 부모님들은 항상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어 부모님들 입장에서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들한테는, 우리들한테는 그게 잔소리인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늘 저한테 했던 말이 뭐냐면 제가 그때 제 본명이 철민입니다 철민아 너는 왜 이렇게 젊은 애가 밖에 나가지도 않고 왜 집에만 계속 있는 거야 좀 나가서 좀 사고라도 쳐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입장에서 저는 너무 답답한 친구인 거예요 10대인데 혈기왕성할 때인데 중국말도 잘해요 그런데 나가지 않아요 제가 그런 말들에 자국받아서 제가 했던 거라고는 뭐가 있냐면 제가 보시다시피 키가 작지만 제가 롱코트를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자신감이 없지만 어디서, 어디서 할머니가 갖다 준그 롱코트를 입고 낮에는 다니기가 자신감이 없어 창피해서 밤에만 입고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도 참 답답한 거예요 내 자식이지만 그리고 또한가지 뭐냐면 너는 너, 너, 저희 친, 친척 중에 저랑 동갑인 중국 친척이 있는데, 남자친구, 예 남자예요, 그 친구도. 그 친구는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영어 공부하고 뭐 다른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 저희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맨날 저를 그 친구와 비교를 하는 거예요. 너는, 어? 그 친구 걔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영어 공부하는데 너는 대체 뭐 하냐? 그래서 또 제가 또 하는 수 없이 또 하는 흉내라도 내야 되잖아요 또 착해서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한자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속봉도 아니고 응? 또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지속 못한다는 거예요 냄비 근성 3일 이상 안 가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님들 너는 어떻게 뭐 하나를 했으면 3일을 못 가냐 그게 저희 아버지한테는 불만인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면서 늘 마지막 이 한마디로 끝내십니다 꼭 잔소리도 되게 저는 제가 아직 부모가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꼭그 식사 자리에서 밥을 먹을 때 그렇게 잔소리를 하세요 수동 목사님도 공감이 되시나 봅니다 밥 먹을 때 이야기하는데 꼭 한마디 이 한마디로 끝을 맺으세요 뭐라 하시냐면 속담에 이런 말 있는데 혹시 아, 아, 어르신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서울 갈 당나귀는 발통부터 보면 안다 아시죠? 네, 감사합니다 공감해 주셔서 <웃음> 서울 갈 당나귀는 발통부터 보면 아는데 너는 내가 하는 거 보니까 너는 절대 큰일 못한다 저희 아버지가 자식한테 저주하는 것도 아니고 맨날 그끝 한마디 정리하시는 말씀을 이, 말씀, 이 말씀으로 마, 마, 마무리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나중에 그걸 알았어요 나중에 아버지가 저를 정말 사랑해서 저에게 하도 이 답답한 아들에게 자극을 주기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 잔소리를 계속 한 거였어요 그래서 비교도 하고 이렇게 자극도 하고 너는 절대 큰일 못한다 이렇게 계속 저한테 자극을 했던 거죠 나중에 깨달았지만 어쨌든 그때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의 그 아버지에게 늘 받던 그 잔소리 어, 아버지에게는 사랑이었지만 저에게는 잔소리 그 마음 그리고 그런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저도 어느 순간 이렇게 느끼는 거죠 아 내가 정말 이렇게 답답한 친구인가 보다 그래서 아 이거를 어떻게 나를 좀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제 마음 가운데 늘 고민했던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이 삶을 좀 변화 변화시킬 수 있지? 그래서 제가 제 그때의 제 눈에 들어왔던 건 뭐냐면 중국 드라마나 아니면 책이나 어떤 이런 사건들을 보면 어떤 그 주인공들은 특정한 사건 어떤 일들을 경험을 하면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이러면은 그 사람이 180도로 바뀌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아, 사람이 저렇게도 바뀌는구나. 제 마음 가운데 있던 그 답답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보이는 거죠 눈에. 그래서 사람 제 스스로 아버지한테도 말한 적도 없고 저희 제가 같이 살았던 할머니한테도 이 이야기 한적 하나 한, 한 번도 없어요. 제 마음 가운데 그냥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 나도 저런 사람들처럼 내 삶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제 마음가운데 늘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게 저의 최대 고민이었어요 물론 자, 이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져가지고 그런 고민도 있었지만 정말 근본적으로 제가 갖고 있었던 질문은 제 스스로에게 가지고 있었던 질문은 어떻게 하면 나도 바뀔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예배드리면서 기도할 때 제주도에서 너는 사랑받는 아들이다, 사랑받는 자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기도드리고 있는데 너가, 데레마 너가 중국에 있을 때 어떤 어떤 상황을 겪으면서 어떤 어떤 일들을 경험을 함으로써, 봄으로써 너가 180도로 바뀌는 삶을 살고 싶어 했잖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지금 한국에 혼자, 있, 혼자 왔습니다 부모님, 저희 할머니 다 다른 데 북에 계시고 또 중국에 그때는 살 때였는데 제가 구부, 그분, 그분들한테 말했었들 그분들이 지금 저랑 한국에 같이 있지 않고 제가 이러한 저희 고민을 저희 디테스스탭들에게도 나눈 적이 없고 저만 알고 있었던 비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네가 네가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네가 변화되기를 원했잖아. 180도 로 바뀌는 삶을 살고 싶어 했잖아. 네가 앞으로 이이 이 책을 통해서 네가 그렇게 될 거야. 제가 그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분이며 지금부터 제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저와 함께하셨던 분이고. 사랑으로 저를 함께 하셨던, 저와 함께 하셨던 분이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그때 저의 이성과 저의 감정으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세상은 너무 즐거웠어요. 그때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너무 힘들었을 때는 혼자 땅을 보면서 걸어 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머리를 들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보면서 기뻐서 다녔어요 하나님과 데이트를 하면서 다녔어요 하나님 너무 기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흔들리는 갈대가 너무 예뻐요 심지어 이 가슴, 가시나무가 너무 예쁩니다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면서 다녔어요. 그 시간에 저는 너무 즐거웠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뭐 다른 말씀 하신 적 없어요. 그냥 저는 하나님과 하나님께 그 감사하면서 다니는 시간들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혼자서 계속 그렇게 산책하면서 다녔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나서 제가 하나님한테 깨달은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은 하나님 제가, 제가 고백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한테 감사해서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고백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동기는 뭐냐면 제 밑에 여동생이 한명 있습니다 두살 어린 동생인데 어, 북에서는 이, 이 남전여비 사상이 강해요. 그래서 여자 아이는 지금도 우리 장모님 지금 지금도 제 장모님 같은 경우에는 밑에 동생들 다 뒷바라지하고 본인은 많이 공부도 못하시고 그냥 다 동생들 뒷바라지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희생을 하면서 살으셨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그것도 인정을도 안 해주세요. 또 동생들도 뭐 그렇게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처럼 북에서도 저희 여동생도 여자아이라는 것 때문에 너무 차별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상대적으로 여동생에 비해서 너무 많은,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었던 97년, 95년, 6년 권한의 행군 시기에도 저는 가래떡 반줄이라도 얻어 먹어서 먹었어요. 할머니가 몰래 몰래 저를 챙겨줬어요. 집에 우리 동시 가문의 장손이라고. 지금도 청년부 여러분들도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못 해주는 거 없잖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다 해주잖아요. 물론 못 했을 수도 있지만, 그 마음은... 그런데 여동생은 그런 게 없었어요. 제가 한번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제가 정말 어리석고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여동생한테 미안하다. 너무 여동생한테 미안해요. 제가 그때 할머니가 저한테 가래떡 한 줄을 주면서 그거를 들어가서 너 혼자 먹어라 라고 저에게 조용히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그때 가래떡 한 줄은 엄청난 거예요. 여섯 식구가 하루 먹을 수 있는 그 옥수수를 구매할 수 있는 값어치의 물건이에요. 근데 그거 한 줄을, 반주, 한 줄을 저에게 줬던 거예요. 그걸 먹으면서, 그걸 주면서 철미나 들어가서 조용히 너 혼자 먹어라. 그때 그 방에는 여동생이 저랑 같이 자고 있었고, 저희 할아버지가 같이 자고 있었어요, 북한에. 그런데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냐면, 그거를 한 줄을 들고 들어와서 제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제 나름으로 제, 제 생각으로는 제 나름으로는 빨리 최대한 빨리 최대한 조용히 먹는다라고 생각하면서 먹었어요 근데 그게 안 들리겠어요 밤에 여동생이 옆에서 막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제여동생이 성격이 굉장히 약간 괄괄해요 되게 성격이 그런데 그런 친구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발로막 이렇게 킹킹 거리면서 왜 오빠만 주냐 그러면서 그렇게 발버둥 치하는데 제가 그거를 인기척을 느꼈는데도 제가 그걸 혼자 먹었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제가 그렇게 사랑받은 자라는 걸 깨달았을 때 제일 제 마음 가운데 마음 아팠던 게그한 장면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어리석고 제여동생에 너무 미안합니다 그때 그떡한 줄을 가래떡한 줄을 할아버지랑 여동생이랑 같이 나눠먹었어도 되는데 그거를 제가 못했어요 그게 너무 걸리는 거야 너무 마음 아팠어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했던 고백이 제가 지금까지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 이제는 북에 있는 여동생을 좀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사랑을 많이 받아왔는데 앞으로는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한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 타네를 만나고 나서 제가 깨달은 거는. 아 내가 선생님들을 그렇게 나를 배신했다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막 저주를 했어요 그때 막 그런데 제 저의 잘못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느님을 만난는건나니까아 이게 선생님들이 다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도 있구나 그래서 봤더니 선생님들한테 이좀 삭삭하게 굴고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대한학교에서 이제 영어 캠프 한다 방학 기간에 그러면은 졸업생으로서 좀 가서 저 의사 의사도 좀 하고 성기는 모습도, 보이, 모습도 보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못안 했던 거예요. 아, 나는 보내준다 그러니까 난 당연히 가지라는 그 생각에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캠프 갔다가도 애들이랑 막 장난치다가 도망쳐 나오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는 안되겠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 한 것도 있네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올라가면 우리 선생님들 찾아가서 제가 그렇게 잘못 생각했던 거, 선생님들 미워했던 거 제가 선생님들에게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서울에 올라와서 선생님들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그렇게 했죠 고백을 했어요 그 결과는 어떻는지는 패스하겠습니다 어 제가 2010년에 제주도에서 열방, 제주열방대학교에서 DTS를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2011년에 미국 시애틀로 그 다른 NKSS라는 세코리아 섬김학교라는 다른 과정 예수 전도단에서 하는 다른 과정을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했던 과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장점이 뭐냐를 질문해 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는 제가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나름 스마트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성경 이름을 어떻게 지었었냐면 다니엘이라고 지었어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다니엘이? 사개네개네개 나라의 총리가 됐잖아요 제국 그것도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다니엘은 너무 똑똑하고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다니엘처럼 되고 싶다 그런 생각으로 다니엘이라 지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대학교를 다녀봤잖아요 다니고 있었지만 그때는 너무 제 자신이 초라한 거예요 이 뇌도 덜 개발이 되고 덜 떨어진 뭔가를 말씀을 하려면 뭔가 말씀을 들었을 때 그걸 이해하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독해 능력이 떨어져요 제가 생각했을 때 다니엘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 스스로 생각했을 때 아,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러한 과정들이 있어서 제가 뭘 잘하나를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그거기서 산책을 하면서 근데 그때 제가 잘했던 게몇 가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우는 걸 잘했어요 너무 감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제가 대한학교 기숙사에서 살 때도 보면 혼자서 이제 살았는데 혼자 기숙사 생활에 이제 여럿이 살았는데 주말이 되면 집이 있는 친구 부모들이 있는 친구들은 다 집에 가요 근데 저는 갈 데가 없으니까 기숙사에서 혼자 산단 말이에요 그럼 혼자 있는 기숙사에서 늘 하나님 앞에 뭔가 답답하고 뭔가 억울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울었어요 었그 생각이 났어요 아 나는 감정적인 사람이다 또두 번째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날 때마다 아 어, 그분들이 왜 우리 이례적으로 하는 말들 있잖아요 칭찬해 주기 오늘 목사님도 저를 처음 뵀을때 너무 잘생겼다고 칭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만 <웃음> 근데 특특 잘생겼다고만 하시지 누구라고는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누구를 닮았다 근데 보통 다른 분들은 저에게 이제 칭찬하는 말로 장동건을 닮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칭찬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웃음> 그런데 나중 처음에는 그게 이제 아, 되게 좋고 되게 칭찬해준 말이고 이렇게 너무 좋았는데 나중에는 이제, 어, 이제 그런 거 문화이라는 걸 알았죠.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칭찬을 할때 아, 철민 형전님 눈이 너무 매력 매력 매력적이세요. 이렇게 찝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 자매님들도 보면 아 아름다우십니다 또는 예쁘십니다 예뻐요 이렇게 칭찬하는 것보다 뭐 하나를 특정을 딱 집어서, 아, 귀걸이가 굉장히 예쁘네요. 이렇게 하면은 뭔가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죠? 청년부 친구들,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런데 그런 남, 다른 분들이 저를 칭찬했을 때그 말. 그래서 말이 소중, 정말 잘해야 된다는 게 조심해야 된다는 그 말이 좀 와닿는데 그 말이 생각났어요. 아, 내 눈이 좀 괜찮은가? 어 괜찮다 제 스스로도 아 눈이 좀 괜찮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 스스로 최면을 건건지 모르겠지만 그랬어요 그래서 아, 눈이 좀 괜찮다 그리고 또한 가지 세 번째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때까지는 저는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 저는 순수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 나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변명을 좀 하자면 아, 제가 북송을 당했을 때 보통 탈북자들은 북송을 당하면 그 진술을 할때 본인의 이름과 고향과 나이와 본인이 할수 있는 모든 거짓말을 다 동원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스토리를 풀로 쪼, 쪼, 짜요 그래서 나는 금방 두만강을딱 두망, 넘었는데 잡힌 거다 그래야 처벌을 덜 받아요 그러니까 잡히면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철이 없었던 것도 있고 철이 없었던 것도 있고 순수한 것도 있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잡혔을 때 저는 고향부터 이름부터 나이부터 어디서 뭘 했고 이거를 다 하서 다 이야기했어요 물어보지 않는 것도 다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1년짜리 감옥을 갔던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저, 제 스스로 생각했을 때는 아 그래도 나는 솔직하고 정직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성경 속에서 누가 나랑 가장 적합하고 가까운 인물일까를 생각을 해, 했죠 그래서 제가 본게 누구냐? 예레미야였어요 예레미야 잘 울었죠? 음, 그분이 정직했던 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바로는 감정적이며 잘 울었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죠. 더 결정적으로 또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그 혼자서 산책하면서 나의 장점이 뭐냐라고 할때 제가 그때 그때는 MP3가 있었는데 제가 찬양 하나에 꽂혔어요. 그 찬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찬양이었어요. 그 찬양 저는 하나에 꽂히면 그것만 계속 들어요 그것만 저는 편의점도 하나만 가요 그것만 계속 갑니다 성향적으로 그래요 그게 편하고 그런데 그 노래가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그 노래만 계속 들으면서 산책을 했어요 그런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늘을 울렸던 찬송 소리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그 가사를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고백했던 게 뭐냐면 막 울면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한테 결국에 뭐라고 헌신고백을 했냐면 하나님 제가 다른 거다 잘할 줄 모릅니다 뭐 잘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잘 울었던 기억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주시면 제가 잘울 순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예레미야 아 예레미야라는 사람 이사람의 저의 롤모델이 되고 물론 예수님이 우리의 롤모델이지만 그 예레미야를 주어서 예렘으로 이름을 삼았던 거고 제가 나중에 이제 한국에 2011년에, 2012년에 들어와서 어, 법원에 개명 신청을 해서 정식으로 이제 동예렘으로 개명을 했죠. 음, 어, 하나님이 저에게 저를 회복시키시고 저의 고백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게 혼자 산책하면서 데이트하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2013년부터 2012년 말부터 계속 한국을 한국 서울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어 그 마음을 받은 이후로 그 전에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렇게 많은 일들을 겪었을 때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들 저와 함께 하셨던 것들 그리고 저를 사랑해 주셨던 것들이 있어서 저는 앞으로 굉장히 이 뭐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쫙! 짝그 뭐죠? 성공의 길을 앞으로 달려갈 줄 알았어요. 그냥 앞길이 쫙 열려 있을 줄 알았어요. 뭐든지 잘될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 그렇게 헌신 고백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나간 이후에 그 이후에 삶은 어땠을까? 어떨까? 근데 저는 그런 한국에 돌아왔을 때 아무, 아무 어무어없었없요어요 그냥 아무 도 한국에서도 서 그때는 학생 신분이었서그래서 다시 복학서서 공부를 하고 있었죠. 그서다가서한서한국서한국서도한국서도한국도서도한서도한서도에서도에서도에 2013년 초에 제가 자퇴 신청서를 제출을 했어요 그때가 제가 4학년 1학기까지 마쳤던 때였어요 음, 음, 근데 그 이후부터 하나님이 제게 예,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어, 그 마음이 음,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북한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당연하죠 하나님이 북한을 바라보시면서 마음 아파합니다 정말 마음 아파죠 아까 우리 찬양 들었죠? 같이 불렀잖아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하나님이 북한을 바라보시면서 마음 아파시지만 동일하게 우리 한국, 남한을 바라보시면서 동일하게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해가 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오늘도 찬양을 불렀지만 그날 사망의 그늘에 앉아라는 그 찬양이 저는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고영원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이 찬양을 어떤 마음에서 지으시게 됐어요 물어봤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고영원 선교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캐나다 있을 때 만들었고 우리 한민족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노래를 지으셨다. 아니 그러면 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저도 그,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찬양은 북한을 생각하시면서 지으신 노래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랬더니 성교사님 말씀은 우리 한민족을 생각하면서 지은 노래다 남과 북다 섞여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가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굶주림,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저들의 내 마음의 오랜 슬픔 분명하게 북한을 생각해보면 북한은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또한 너무 배고픔에 굶주림에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아픕니다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어요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남한을 봤을 때그 가사에 우리 남한이 적용이 안 될까요? 저는 적용이 된다라고 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를 한번 볼까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절망과 좌절 가운데에 갇혀 있어요. 어르신 세대를 한번 볼까요? 이 나라를 만든 이 나라를 지금까지 이, 이 나라가 지금 이 상황에 오기까지 본인들의 삶을 바쳐서 헌신하셨던 분들이에요 본인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탑골공원이나 여러분 그 양로원이나 야, 그, 그 아파트 단지들마다 있는 그 경로당이나 이런 데 한번 가보시면 어르신들이 모여 있어요 할 일이 없어서 뭐 하실 게 없어서 그러면서 사회적으로는 꼰대라고 취급을 받습니다 외면당해요 어떻게 보면 어르신 세대가 한국 사회에서 하나의 사회적 약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회에서는 우리 사회에서는 그 어르신들에 대한 뭐가 잘 모르겠어요 젊은 세대를 한번 볼까요? 젊은 세대는더 절망에 갇혀 있습니다. 꿈이 없어요. 고영호 성교사님도 늘 하시는 말씀이 젊은 세대에 꿈이 없다. 꿈을 잃은 세대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직 생존 경쟁에 내몰린 세대 치열한 과열된 경쟁사회에 있는 가진 것이 없는 세대 이 세대 또한 사회적 약자입니다. 뭐, 헬, 뭐, 뭐, 뭐, 뭐. 그런 단어들이 너무 많잖아요. 다 누구나 편안하고 누구나 행복한 삶을 추구하지만 지금 현실에 우리 젊은 세대의 꿈은 뭐죠? 건물주잖아요. 건물주. 그리고 편안하게 살수 있는 공무원. 지금은 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그렇지 않게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모두가 한 곳에만 있는 한 곳을만 그 넓은 길 넓고 편안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그 길만 가는 그게 꿈인가요? 그게 젊은 세대 개인의 꿈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삶에서 경험한 나름의 지혜를 가지고 자식들에게 조언을 해주지만 그게 과연 그 젊은 세대의 꿈이고 젊은 세대를 응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조언일까? 그런데 더 하나님이 마음 아픈 게뭔줄 아십니까? 한국 사회가 여러 계층, 성별, 세대, 분열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하나님이 보셨을 때 정말 마음 아픈 것은 한국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시지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한국 교회에서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소망이고 유일한 길이고 진리요 라고 우리 한국교회가 외치고 있어요 외칩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어 그래 당신들이, 당신들의 말이 맞아 그래 그게 맞아 여러분들이 사는 걸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 라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진리를 외치지만 그 진리에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그게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교회는 아니라고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봤을 때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북한 굶주림에 갇힌 저들, 저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오랜동안 마음의 슬픔이에요 저들에게 누가 나의 사랑을 가서 전하겠느냐라고 마음을 드러내시죠 그런데 한국교회 역시 하나님의 오랜 슬픔이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거를 인지를 못할 뿐입니다 나는 괜찮아, 우리 교회는 괜찮아 우리 교단은 괜찮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교회라는 틀 안에 갇혀서 우리가 괜찮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마음 아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국 교회를 서울을 위해서 제가 서울 강남을 걸어 다녔어요 서초를 걸어 다녔고 동작구 관악구를 걸어 다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 어, 마음 주셔서 우연히 서울 한양 도성 성곽길이 있다라는 걸 알았어요 저는 그런 게 있다라는 것도 잘 몰랐습니다 처음에 제가 서울을 마음에 주셨을 때 하나님이 서울을 어떻게 해서 제가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를 했는데 너무 막연한 거예요 이 천만 인구가 살고 있고 이 거대한 도시를 내가 어떻게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될까? 뭘 하면서 기도해야 될까? 그런데 그 한양 도성 성곽길이 있다라는 걸 알고 제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그거를 보통 7시간 내외 걸립니다. 사대문 한 바퀴 도는 거. 남대문에서 시작해서 남대문으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그리고 강남 거리, 서, 강남 지역, 서울을 걸어 다닐 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마음은 한국 교회는 견고한 여리고 성이라는 거예요. 견고한 여리고 성.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여리고성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본인들은 견고하다고 라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든든해. 누구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자신만만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이 성은 도저히 합류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먹었습니다. 그경한 여리고성 어떻게 제가 마음을 깨달았는지 제가 나누면 제가 한국 사회에서 살면서 제가 배운 들은 게 있잖아요. 배운 게 있잖아요. 학연, 지연, 혈연입니다. 맞죠? 지금도 제가 잠깐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낀 게 그겁니다. 학연, 지연, 혈연. 취업 다 이걸로 가죠. 물론 그렇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 내정에서 형식적으로 면접 보는 데도 있어요. 다 그렇진 않지만 그런 현상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어떻게 경고한 여의 구성이냐?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나 뵙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에게 다른 어떤 전도사님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이 찾아와 목사님 정확히 모르겠지만 찾아왔습니다. 와서 하는 말씀이 뭐냐? 아이 친구 누가 한명 데려왔는데 이 친구를 여기 교회에서 좀 사역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드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셨어요 이런, 말씀,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아 세상은 학연, 지연, 혈연으로 똘똘 뭉쳐있어요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 같은 어떤 그러한 성을 쌓고 있는데 여기에 한국 교회는 교회라는 조직 조직이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얼마나 광대하, 광범위합니까? 그런데 여기에 신앙이라는 이 총매제로 단단하게 견고한 리 고성으로 이루고 있다 저는 그렇게 그 광경을 보고 제가 2011년에 시애틀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시애틀을 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미국에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그게 특권이라고 생각을 했고 너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시애틀에 왜 가야 됩니까? 제가 왜? 근데 그때 하나님이 짧은 글을 보게 하셨어요 그 글이 뭐냐? 백인 목사님이 백인 목사님이 미국인 목사님이죠 백인 목사님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일본을 방문해서 그 목사님이 뭘 하셨느냐. 원폭 피해자 할머니를 만나게 된 거예요. 어떻게, 우연히. 그래서 이 할머니, 이, 할아, 이 백인 할아버지가 이 목사님이 그 일본인 할머님에게 미국인으로서 일본에 원폭을 투하한 것. 너무 미안합니다. 라고 사과를 하시는 거예요. 그 짧은 글을 읽었는데 저에게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너무, 너무 충격이었고, 너무 그 감동이 깊게 왔어요. 그래서, 아, 이거다. 이게 하나님이 저의, 나에게 시애틀에 왜 가야 되는지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용서라는 키워드 하나를 가지고 시애틀에 갔어요. 근데 시애틀에 갔는데, 시애틀에 가서 제가 그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있었는데, 이사야서 43장, 9절을 묵상하는데, 거기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방이 모였고 민족들이 회집하였은들, 그들 중에 누가능히 이 일을 고하며 그들로 옳다 말하게 하겠느냐, 증거하게 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그이 문장을 읽었을 때, 어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일이 뭘까 궁금했어요. 그냥 지적으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이해하고 싶어서 계속 기도를 하고 묵상을 했는데 도통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모르겠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제가 계속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하나님한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내가 이거 하루 종일 하나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이러고 이 하루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예배드리고 있었는데 찬양하면서 예배드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문득 용서를 구하는 거다라는 뭐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그 질문을 했을 때. 아, 그래서, 아 용서 구하는 게 뭘까? 저는 그게 너무 의아했어요. 그런데 제가 강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용서, 내가, 제가 시애틀에 올때 받았던 용서라는 키워드와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확장된 거잖아요. 아, 용서를 구하는 것. 서로좀더 구체적화 된 거기 때문에, 아, 이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거를 알았어요. 아,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다시 하나님 그러면 은 대체 뭘 용서를 구하는 겁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물어봤을 때 제가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지금 남쪽에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정말 엄청난 고통을 받고 아직도 그 고통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나의 자네들이 있다 그런데 네가 북한을 대신해서 네가 북한을 대표할 수는 없지만 니가 북한을 대신해서 용서를 구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네, 제가 왜요? 그리고 제가 정치외과학과를 공부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래도 잘, 잘 적응을 못했지만 한국 사회잘 적응을 못했을 때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전이지만 아, 아, 만난 이후지만 한국 사회에 살면서 제가 한국 사회 문화를 문화를 봤잖아요. 그 문화의 가운데에 있는, 그 문화 속에 있는 북한과 관련된 문화, 우리 한국만이 갖고 있는 문화 있잖아요. 이념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몰아세우는 거. 저는 그거를 조금이나마 알기 때문에 처음에는 너무 놀라웠지만, 아, 내가 정치외교과를 공부하면서... 아니 왜 내가 이거를 몰랐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이후에는 너무 두려웠어요 아니 하나님 대체 이거를 내가 한국 사회에 한국 교회에 했을 때 내가 대체 어떻게 될줄 알고 하나님 저에게 이거를 시키시냐 너무 두려웠어요 2013년부터 제가 중보기도 하면서 어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가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나중에 어,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는데요. 음, 성전 설교라고도 불린다고 하대요. 어, 제가 그 말씀을 받고 나서 어, 성곽길 도는 기도하는 거를 제가 멈췄습니다. 멈추고 어, 제가 성곽, 성곽길을 돌면서 제가 늘 하나님한테 질문했던 게 그겁니다 하나님 왜 서울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제가 늘그 질문만 하면서 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받고 나서 그 돌기를 멈추고 그 다음부터 이 말씀이 누구에게 어떤 시기에 왜 어떤 방법으로 전한 말씀인지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는데 12년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느린 편이기 때문에 그거를 공부하는데 그래서 책을 돌아오라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 책을 쓰는데 2013년부터 2019년에 출간했으니까 횟수로 6년이 걸렸습니다. 그냥 무대포로 공부를 했어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이고 예레미야 어떤 사람인지를 물으면서 다녔어요. 그렇게 책을 출간했고 어, 그럼 지금은 뭘 하느냐 지금 저는 어, 여전히 중보기도를 하고 있고 대신 지금 모든 어, 유튜브 시대에 있잖아요 그래서 어, 제 마음을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을까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한 중보기도의 그 마음 제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깨달은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어떤 것을 회개해야 하느냐 왜 회개해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어떤 마음이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유튜브를 만들고 있고 여전히 한국교회와 우리 한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영속 구하는 그 비전을 받았을 때 저는 2012년에 1년에 끝나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었어요 그 용서 구하는 뭔가를 뭔가라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무 어떤 것이 없었지만 지금 조심스럽게 어르신들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분들과 만나자마자 바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과 교제하면서 제가 북에서 왔다는 것을 알리고 그랬더니 정말 신기한 게뭔줄 아십니까? 그분들과 제가 대화가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어르신들이 경험한 당시의 문화와 제가 경험한 문화가 동일한 겁니다 먹을 것이 없었을, 없어서 풀, 풀은 아니지만 그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었다라는 그 이야기도 하세요 저도 그렇게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어, 뭐 수세식 화장실 어땠다 어땠다 옛날에는 어땠다 이런 것들이 너무 공감이 돼요 그래서 그분들과 어, 공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고 어, 또 하나는 정말 제가 마음 아픈 거는 우리 한국 교회도 분열이 되어 있잖아요. 너무 어렵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마음이 아픈데 우리 탈북민 기독교인들도 분열이 되어 있어요. 음.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그 조직이 하나가 있는데 그 조직이 마음이 안 든다고. 나가신 분들이 몇 분이 계세요 또, 또 다른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북한 기독교인들도 잘 원래 북한 사람 탈북민들도 잘 이렇게 모이지 못하는데 어, 교회에서도 서로 이렇게 잘 모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분열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 아파서 어, 관련된 일을 하시는 그 북기총의 예, 분들을 찾아가서 우리 한국, 우리 탈북민 기독교인들이 하나로 모여서 우리 한국교회에 우리, 우리 북한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한국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미안한 마음이고 너무 죄송하다라는 마음을 나누, 나누는 건 어떻게 너냐 그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어, 의견을 좀 나누고 싶어서 찾아뵙던 적도 있어요. 어, 저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 삶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육체적으로는 저혈압입니다. 젊은 친구인데. 그런데 저는 저의 삶이 너무 행복하고 만족해요. 만족스러워요. 너무 행복합니다.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 제 삶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저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저는 하나님만 쫓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만났을 때도 제 삶의 비전, 그 미래에는 그렇게 틈, 그렇게 발, 그렇게 뭔가 뚜렷한 뭔가가 없었어요. 그냥 저는 하나님께 고백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저에게 저를 섭섭하게 한적 없어요 저를 홀로 내버려 두신 적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미국을 수시로 다녀오게 하십니다 제가 지금도 8월 4일날 미국 갔다가 와야 되는데요 저는 젊은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저는 어떤 사람인 것 같으세요? 저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하나님이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아는 자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는 그것이 너무나도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기준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를 아는 것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내가 열을 알아도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는 자는 다른 겁니다 그 하나님이 아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플랜을 가지고 어떤 스펙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고자 하지만 여러분들 혹시 내 뜻대로 안 돼서? 또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서? 아니면 환경 때문에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냐?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되나? 이렇게밖에 살수 없는가? 그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맡겨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저를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땅만 걸어 보면서 걸었던 사람입니다. 제 자, 자존감이 떨어져서 바닥을 기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과 만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저 같은 사람에게도 한국교회와 한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렇게 이렇게 당당하게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십니다 결혼할 수 없을 것 같죠? 결혼했습니다 저보다 키가 16cm나 더 커요 남쪽 친구입니다 서울 여자예요 물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축복이 마구마구 마구 30배, 60배, 100배로 쏟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그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할 줄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다음에 어떤 것을 보여주실 때까지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계속 앞에 나가야 됩니다 들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느 한순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목표하는 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를 하잖아요 스펙을 쌓고 열심히 공부를 하잖아요 동일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계획한 그 인생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더 크고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들 스릴 넘치는 거 좋아하잖아요 짜릿한 거 좋아하잖아요 그냥 노멀한 삶 살기 싫잖아요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자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는 자가 되기를 저는 여러분들께 도전 드리고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정말 아쉬운 것은 어, 수동 목사님한테서 어, 부탁을 받았을 때 저는 너무 기대됐어요. 젊은 친구들 얼굴을 보면서 눈을 보면서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을 너무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너무 아쉬워요 한분한분 한분 얼굴을 보지 못하고 그 눈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아무쪼록 아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음,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 도전을 해드리고 싶어요 또한 가지 도전은 뭐냐 청년분들, 청년부, 지금 여기 수련회에 참가하고 있는 분들은 꼭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 그것이 부모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어요 또는 여러분들을 가장 아끼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생각, 기도하던 중에 그런 분들에게 섭섭하게 했던 것 그런 분들에게 내가 실수했던 것 아니면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있다면 꼭 찾아가서 그때는 죄송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라고 꼭 도전을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 먼저입니다 너무 어려운 사람은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도전을 하면서 그렇게 삶에서 스스로 그리스도인의 향기 그게 향기죠 그게 향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제가 짧게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눈 것 중에 조금이라도 보태거나 조금이라도 빼거나 제가 정직하지 못하게 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하나님 이 아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쁘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만족하셨다면 하나님 무엇보다 아버지께 강구합기는 우리 청년부 공도교회 수련회에 참가한 우리 청년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그 평안함 그 기쁨과 그 자유가 그들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진심으로 진심으로 바랍고 또 그분들의 삶을 어,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